호흡 수련으로 지능지수가 높아졌다는데 뭐 효과는 서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. 아니라고 못하겠어요. 다만 호흡 수련을 하여서 호흡하다 보면 몰입력도 늘고 자 몰입력은 집중력이죠. 그리고 호흡의 힘은 기운, 체력이 늘어요. 정신적 체력. 정신의 체력과 정신의 집중력이 좋아지면요. 자기 지능 이상을 좀 발휘하죠. 그런 점에서 저도 예전에 초보자를 위한 단학책에서도 이런 그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실제로 지능지수가 높아졌다는 분도 계실 수는 있단 말이죠. 그런 의미에서. 그날 이제 호흡과 몰입 그러니까 늘 평균적으로 늘 좋냐. 이건 또 실험해 봐야 되겠죠. 다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는 호흡 수련으로 몰입력과 정신적인 체력, 힘이 좋아지면 자기 지능 이상을 끌어다 쓰니까, 그 말도 맞죠? 예. 더 오래 몰입해가지고, 더 오래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평소보다 머리가 좋아지죠. 거기에요. 머리 더 좋아지시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일반, 꼭 IQ가 좋아지느냐? 이렇게만 물으신다면, 좀 거기에는 또 다른, 좀더 복잡하겠죠. 근데 IQ라기보다 그냥 머리가 좋아진다. IQ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, 포함해서, IQ를 포함해서, 다중지능에 막 8가지 지능 해놓잖아요. 머리가 좋아진다. 그리고 왜 그러냐. 아까 몰입력 얘기했죠. 몰입력, 정신적 체력,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. 양심 성찰을 하잖아요. 양심 분석을. 생각 정리가 빨리 됩니다. 그러니까,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. 꼭 필요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요, 분명히 여러분 체감합니다. 머리가 좋아진 거를.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. 저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머리가 늘 혼동스러웠던 사람인데 머리를 되게 잘 써요. 사리 판단을 더 빨리 한단 말이에요. 머리가 좋아진 건 맞죠? 깨어서 뭘 듣고 생각하니까 기억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깊어지고 그렇죠? 그런 정도로 얘기하자고요.